<웃음> 여러분, 귀찮으면개고생이 <개호생해>. 도망쳐. 도망쳐. <웃음> 도망쳐. 도망쳐. <웃음> 저희 집 주차장 만들공간이에요. 여기 집 바로 옆에 주차장을 만들건데 열심히 아까부터 달람님이 혼자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빨리 아, 삽질해! <웃음> 달람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뭐야? 주차장 기초 닦고 있잖아요. 어, 실 뛰어놓은 거 모이잖아요. 어, 주차장 왔고 잡는 건데. 아 이거 실 뛰어놓은 거. 어, 주차장 왔고 잡는 거. 콘크리트를 부어도 응. 밑에가 너무 높고 낮으면 응. 콘크리트 어쨌든 얇고 응. 어쨌든 너무 깊고 하는데 두꺼운 건 문제가 안돼 네. 너무 얇은데 깨진다고요 어... 그래서 너무 튀어나온데데 뭔가 까다보니까 흙이 지금 이만큼 나오네 여기까지 진짜 <웃음> <흙이, 웃음> 저 1톤차 분량만큼 나왔는데 응. 이걸 지금 이걸로 나누고 있어요 d 망 o t o h t h t h 되리는게 게 아닌데요 돈 많이 벌어서황세사에 이거 하신 분들한테 도주로거안 딱딱하시면 안 돼요